다음은 요즘 SNS 체험마케팅으로 상당히 유명한 08L라는 회사의 김진희 매니저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와이즈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08L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08L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소비자 공유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08L 내에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전세계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제품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서 이제 브랜드 측이 제품을 제공하게 되면 그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고 자기네, 자신들의 기자 SNS 상에 어, 그 브랜드에 대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네. 오늘 컨퍼런스에 참가하신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를 진출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런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를 하고 실제 이제 박람회 부스 쪽도 돌아보니까 그런 한국. 브랜드들이 얼마나 이제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그 열정들이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코리아몰이나 곰팔리터나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정말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러한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할수 있도록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코리안몰과 0 8리터는 올해 MOU를 맺고 네네.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리안몰이나 0 8리터랑 제공하는 서비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브랜드 측의 입장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다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B2C 그리고 B2C를 통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B2B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드는 작업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코리안몰과 입점을 해서 바이어들과 매칭이 되는 것이두개다 이렇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코리안몰에 입점한 브랜드에게는 저희 0 8터로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조금 더 스페셜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리안몰과 08리터의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어, 한 번만 외쳐주세요. 아, 카메라를 보시죠 네, 08리터 코리안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